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4월 돼지띠 운세를 갖다가 한번 알아볼까요? 총 카드를 8장을 뽑겠습니다. 돼지띠의 금전은, 어, 그 다음에 사업운그 다음에 애정, 건강, 이런 순서대로 보게 될 거예요. 자. 네, 카드 다 뽑았고요. 자, 돼지띠, 금전은, 음, 금전은요, 운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음, 그닥 나쁘지는 않고, 그냥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음, 막 아, 그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저기인데, 조금 그 유흥을 갖다가 살짝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그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 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돼지띠 분들이요 어, 대체적으로 잘 뭐라 그럴까 어, 잘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 대인관계도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쓸 일이 많아지겠죠 돈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어, 아무래도 쪼들리는 일이 많겠다, 라는 거예요. 얼핏, 돼지띠들이요, 제복이나 식복들이 넘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참, 우뚜기 같은 게, 망할 땐또훅 망하는데, 또 흥할 땐또훅 흥하고, 좀, 그런 게, <웃음> 기복은 있기는 있어요. 기복은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돼지찌가요, 전반적으로, 어, 저기, 뭐, 사주가 길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한번 봐봅시다. 금전적인 면에서는요 나쁘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들어온 기복이 별로 없이 그냥 꾸준하게 불경기든 아니든 들어올 에,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어. 그, 금전 지출을 갖다가 좀 결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다. 자꾸 쪼들리고, 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막, 돼지띠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자존심이 좀 굉장히 세고, 남들의 보는 이목을 갖다 체면 중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좀 내가 그 체면 때문에 좀 무리해 가지고 쓰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리한 지출로 인해서 어쩌면은 조금 4월 달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것도 그로 인해서 그런 거죠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세선을 다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라서 어떠한 어 조금 주변에 대한 원망도 좀 없지는 않겠다 좀 그렇잖아요 어. 왜 나만 써야 돼 라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돼지띠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디 가서든 좀 돈을 쓰는 부류가 더 많아요 얻어먹는 경우보다는 좀 베풀고 좀 장남 장녀의 기질이 없지 않다라는 거지 차녀든 상관이 없어 차, 차녀든 차남이든 상관없이 돼지띠들이 장남 장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그 저기, 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겠냐라고,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어, 그, 뭐지, 무슨, 로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접대 이런 걸로 돈을 갖다가 조금 과하게 지출한 게 아닌가. 지금은 접대나 이런 걸로 돈을 과하게 지출할, 어,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 뭐죠? 뭐 손님들이 계속 유치를 해야 되니까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좀 엮어놔야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떠한 뭐 계획을 하뭐계 어 계약을 하게 되던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은 뭐그 공과 사는 조금 구별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손님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다 보면은 그쵸 공짜 술막 나가게 되고 <웃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어. 안 그러다가 는 어떻게 된다? 그치 내 주머니가 거덜 나지 않겠는가? 벌어도 벌어도 나가는 게더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치 버는 게 도루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 뜨들의 돈도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벌,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쓸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 취직은 어떻게 되냐러면 취직은요, 어,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어쩌면 조심해야 돼. 구조조정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대기발령이라 이러던 거. 저기, 뭐, 회사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기, 뭐, 인턴직에 뽑혔다. 아니, 뭐, 사, 그 뭐지? 고용이 됐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겠다. 왜 그러냐면 회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합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 하, 회사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대기발령?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그래서 좀 기다려야지 되지 않겠는가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그래서 어쩌면 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도가도 못한 상태 가 된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간히 쉬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갖고 좀 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러고 그 대기 발령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저기 뭐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알바 같은 걸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몸도 고되고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그 기본 자기 씀씀이가 돼지들이 쪼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는 거는 조금인데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머니가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 나중에, 뭐, 진짜 입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쓰면 되지. 조금 허리띠를 졸라 맬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있게 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조금 금전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겠다. 어, 언제까지냐고 하면은, 돼지띠분들이라 그러면 이번 달, 다음 달, 4월달, 5월달,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음. 자 돼지띠들이 올해 운이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운이 좋다고 해서 1년 12달 다 좋다는 건 아니지 어, 근데 돼지띠들이 지금 어, 가장 23년에 가장 안 좋은 달이 어, 4월달하고 5월달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달들은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 달만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하고 음 만약에 연애운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가정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은요. 음, 음, 내가 한 행동이 나는 그래도 내 와이프 내 남편을 사랑해서 어떤 이벤트 같은 거 했는데 별로 안 좋아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허스밴드 와이프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 식상하다라는 거지. 그딴 거저어 있으면은 돈으로 갖고 와라는 거지. 쓸데없이 그뭐 쓸데없이 꽃 같은 거 그런 거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지? 좀 야, 너좀 여자가 돼가지고 좀 분위기 좀 내가 내보려고 하는데 호응을 해주면 안 돼? 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아. 저기 뭐야 선물을 사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사와야지 너는 쓸데없이 그딴 걸 사오냐 이렇게 그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서 좀어 저기 다툴 수가 있, 다툴 수가 있겠다 뭐, 뭐 딱히 그런 건뭐 삐지는 거지 뭐왜 음, 그러느냐 라고 하면 나도 솔직히 어 그렇게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나마 아, 알았어 그럼 뭐 갖고 싶은데 얘기해봐 내가 어 그걸로 바꿔다 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어내 마음을 갖다가 나름 전한다고 해서 사온 건데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팩토라져가지고 픽하고 잠수탈 수도 있겠다 어, 조금 냉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 사랑싸움은 뭐다 어, 아, 부부싸움은 뭐다 칼로 물백이다뭐 저기 뭐 둘 다, 그, 렇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냥 사랑상 한번보고 와이프는, 어, 이게,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 내 배우자가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또 삐지겠지? 그냥 서로 잘 토닥토닥 하고, 어, 그러다 보면, 저기 막, 그 사이에는 큰 문제는 없겠다, 라는 거예요. 이벤트를 갖다 해준다 그래도, 내 배우자가 될수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 하면은 마찰을 갖다가, 어, 최소화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음, 어, 미혼이신 분들 어, 미혼이신 분들 아니면 돌싱이신 분들은 어, 고백을 받을 일이 있거나 고백을 할 일이 있겠다 라는 거죠 어, 그렇지만 결과가 그닥 좋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만약에 진짜 고백을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한 6월달 양력 6월쯤으로 미루는 게 좋아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조금 없지는 않다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은음 그냥 뭐 아직은 뭐 상대방이 지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연애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여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어,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그, 이, 그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요, 뺀지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 고백이나 뭐 있다? 이런 것들은, 눈치껏 어, 한두세달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애운은요, 풀리듯 풀리듯 어, 잘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대방 그렇잖아요. 어뭐저 그렇게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시련 당해서 시련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누구를 사귈 여력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어, 말 안하지 그렇게는 그렇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고백 뭐 근데 그러다 놓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그럼 친구나 뭐 이런 걸로 좀 유지하고 있다가 사, 눈치 봐가지고 아 내가 여기다가 다리를 쪽 피면 받아주겠다 라고 했을 적에 얘기하라 라는 거지 내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가가다가는 그쵸 그나마 그 관계도 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릴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뭐, 다야 그렇게 했니까 100%는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혹시 고백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사부려 튼틀이라, 돌다리도 두둑겨 가, 어, 가면서 건너야, 무타하다 라는 거죠. 내 네,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어, 자큰 탈은 없겠지만 과음이나 이런 것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다. 거 저기 막 건강은요, 맹, 저기 막 맹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주변 사람하고 어울릴 일이 많겠다. 어울릴 봄이 되니까 아무래도 나가서 어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음, 과음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 뭐 그렇하더라도 뭐 크게 뭐 건강적으로는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음 나쁜 게 크게 없고 그냥 과음만 조심해라 술병 정도는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대지 뜨는요 2023년이요 좋은 운임은 틀림은 없어요. 그렇지만 양력으로 4월하고 5월은 아무래도 원진과 충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일들이 제법 아, 꼬인다 라고 봐요 꼬이고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4월달 5월달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돼지띠 5월달 운세는 다음 달 이맘때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